태극 4장 나란이 서기 기본 준비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눌러 막고 거들어 세워 찌르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눌러막고 거들어 세워 찌르기 앞굽이 제비 품 안치기 앞굽이 앞차고 몸통 지르기 옆차기 뒷굽이 옆차고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뒷굽이 몸통 바깥 막기 앞차고 몸통 안 막기, 몸통 바깥 막기, 앞차고 몸통 안 막기, 앞굽이 제비 품안 치기, 앞차고 등 주먹 얼굴 앞치기, 앞서기 몸통 안 막기. 몸통 지르기 몸통 안막기 몸통 지르기 앞구비 몸통 안 맞고 두번 지르기 몸통 안 맞고 두번 지르기 기합 바로